호스트. 초대 초대 친구 전용 초대 <웃음> 알았다고 초대 <웃음> 왜 그래 아니 플레이잉까지 왜 그러냐고 <웃음> 자 오늘의 게임은 플랜 레 관계는 얼티미 치킨 오스 시이랑 <웃음> 연비도 함께합니다 왠지 보통 맵은 좀 우리에게 너무 쉬워버리는 거 아닐까. <웃음> 아 제가 그렇게 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걱정해 드리아 <웃음> 아, 근데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즐거운데? 어 너무 잘해버릴까봐 걱정이야 그러면 저 얘기한 사람부터 사람. 잡죠? <웃음> 아이씨 아 언제 이렇게 또 먼저 다 골라갔어 빨리빨리 빨리 설치하시죠 처음에는 그냥 약간 <웃음> 도움 안 되는 곳에다 그냥 이렇게 해버려 오케이 1빠! <웃음> 우와 오뭐 그리 빨라? <웃음> 아, 얘들아, 시프트 <웃음> 눌러. 시프트. 게임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 점수 해 가지고 치킨 내기 하자. 어. 난 콜. 와우. 아, 저걸 맞겠다고. 잠깐만. 내 캐릭터 헷갈렸어. 이런 젠장. 나이든 아! <웃음> <하지만 웃음> 네. 들어갔지. 어, 어, 들어갔네. 근데. 어, 이거 죽어서도 들어갈 수 있어. 어이? 아! 뭐 들어갔지롱. 아우, 됐어. 오케이. 우와, 살았어. 우와. 나 그래도 얼티비 찍혔어요. 올리던 사람이에요. 야이스. <웃음> 다 부수게? <웃음> 저거 다부숴 <부서> 버렸네. 허허. 네. <웃음> <어허>, 종이 비행기 있으면 <쓰면. 웃음> 와안될 사람이네. <웃음> 와, 저거 어, 없애면 어, 어. 또 재미 없거든 근데. 근데 얘들아 난 요거 없앨게 <웃음> 와우 <와. 웃음> 훌륭해 <웃음> 어? 어 여기 윽어저 <웃음> 어? 맞았는데 요아 아. 어, 어. <웃음> 밑에 갈렸어 나 간다 아 예! 어 뭐했다 왜 여기 있어 어, 어 얘들아? <웃음> 어 얘들아 누구시죠? 아 잠깐만 이거 세개아 이거 큰일났다 진짜 ㅋ <웃음> 이거 깨자는거야 뭐야 와 아, 뭐야? 야,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와. 화살도 몇 개는 새 나온다 저기서 아 <웃음> 자나 먼저 갈게 얘들아. 짜. 아아 오아못 네. 아, 아, 아, 아, 아, 갔다. 죽은 아, 사람. 아 뭐야? 야 이거 아디지 <웃음> 저희가 진짜 마을 구간이야. 야 근데 이거 어. 깰만에 윈어블. 하지만 이렇게 간다. 야 그건 못 깨. 야 아이씨. 뭐하라 나의 신을오도패 오우! <목소리> 이게 접니다 여러분! <목소리> <이 목소리> 아나왜 죽어? <목소리> 아하하아나 <내! 목소리> <목소리> 너무 아까워 사서럽구나어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심, 침 침, 착, 해! 침, 착, 해! 아 잠깐만 유부남의 힘을 보여줘요! 자저꽃 밟고 갑니다 아, 여러분들 때려버려! 자아악! 오 들어갔다! 어 그래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나아이스! 하지만 여기를 살짝 막아버린다면? 아 여러분 너무... 어머는 생각 없이 두는 것 같은데 <웃음> 우리 갈 수는 있어??? <웃음> 보였다 빈트매씨!!! <빈트맨실>! 와! 하다 <웃음> <웃음> <웃음> 들어왔어! 아, 아, 잠깐만 나 어, <웃음> 오히려 쉬워졌다 <웃음> <웃음> 안돼 돌아가 아, 나도 하고싶어 제발. 가기 해주세요 내려와주세요 오오오오오오 <웃음> 그래서 대형 점프 한번 한번 피해주고 이럴려고 놔뒀지 <웃음> 아 아이고 <웃음> 아 이럴려고 놔뒀어 아 뭐야 얼 탭에 끝났다 우얼템에닭 이거 뭐 플레임 접대 방송이야 뭐야 이거 우와 야뭐뭐 뭐야 그래프 뚫었어 그래프 이렇게 해서 플레임 무슨 <웃음> 한 판을 못 이겨 한 판을 밸런스 조절 가자 안 되겠다 50% 합시다 50% 60야 진짜 이래도 못 이기잖아? 그러면은 뭐 그러면 뭐 유감이지 뭐 이맵 자 봉쇄부터 들어갑니다 음, 음 이런 느낌이구나 구멍들 일단 막고 <웃음> <웃음> 아니 음, 몇갠 뚫어 놔야 돼 글로 갈수 밖에 없대 나쁜 사람들이구나 <웃음> <웃음> 이제 피라미도 못써 어 그냥 어 와, 잠깐만 이런... 이러면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지? 갈수 있나? 저거 어! 어? 갔네? 뭐 어, 뭐야 이거? 내 음, 음, 움직여야. 뭐? 어, 저거 큰일 났다. 나도 알려 줘. <웃음> 만약에 연비 못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시 무조건 꼴이 내야 돼. 그 누님 B를 길게 누르면 포기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내가 포기할수록 지 푸냐? 어, 네. 장군감이다. 장군감이야. 연비 씨가 다리가 탱크 전차여 가지고 그래. 그이 가니라. 탈이 니라가아니라 탈이 가니라. 탈이 가니라. 탈이 가니라. 탈이 가니라. 됐라왔어 야 이거 어떻게 깨라고 씨에나아 이거 뭐, 그럼 완전 막히잖아. <웃음> <웃음> 길이 아예 없잖아 그냥. <웃음>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 블랙홀은 연비누나. 야 이거는 깨지 말잔 얘기지. 아 이거 어떻게 가라고? 아 어떻게 가 이거? 이거 못 가. 어? 이렇게. 뭐야? 뭐야? 야 어떻게 아, 가소씨에니 저거? 점프를 낮게 하면은 저하키지 위에 앉을 수 있어요. 약 점프. 아, 어. 됐다. 오. 그러고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면 순간이동 되거든요. 야, 야, 순이 야무지게 했네. 잘하네. 누나 그거 B 길게 누르면 초능력 써가지고날갈수 있거든요. 어, 하지 마. 연비야, F4 누르면 깰수 있거든. 아이, 잠깐만, 아이, F4 F4. 아, 잠깐만. 니 F4. 잠깐만, 나한번 아니야. 야, 야. <웃음> 야! <웃음> 연비실 위해서 파괴해 줄게.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대 데이... 어, 아저 블랙홀 어? 뭐야? 못 가. 어? CN군? 이렇게 쉬우면 아무도 못 갑니다. 캐민형설빠진다 탈모 왔다. 살려 주세요. 어? 살려 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스파이더맨. <웃음> 스파이더맨. 어! 오 됐다. 제모 잘해 주네. 하나, 됐다. 둘, 셋. 와 어떻게 갔대? 털 색깔 합쳐지는 아! 중. 어? 나 이거 1등 아니야? 좀 플래그 우지마 아,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오,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야, 잠깐만. 아이고. 저 스핑크스 앞에 블랙홀 좀 터쳐야 돼, 안 돼. 어, 폭탄, 폭탄. 아, 나이스. 어, 아, 나도 폭탄. 막상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또 아깝네. <웃음> 그렇지. 야, 이거 윈업블깰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아, 할 만해. 할 만해. <웃음> 어, 어. 그래, 이거 깰 만하네. 야 이거 깰 만하다니까.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거 할 만한, 죽어라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 할만해 아, 할만해 나까지 들어가야돼 이거 무조건 들어갈 할! 아, 어! 어! 스핑크스의 품으로? <웃음> 어, <웃음> <웃음> 야! 저 스핑크스 품에 <웃음> 가시가 생겼네 아이고 머리에 화염이 생기고 그게 길이야? <웃음> 음... 그걸 우린 길이라 부르지 않아 이제 가자 이거 은근 길일까? 어! 아! 오, 내 아, 엉덩이 어다 죽었어 아, 연비야 리듬 있어. 알려줄게 원투 차차차 투투 투, 원. 차차차 원 범기 원, 덕분 와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서 맞아 아하하 아하, 폭탄을 막는다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쉬워졌어 <웃음> 이제 자신감 있게 갈수 있어 어 막았네 저거 <웃음> 아어 뭐야 이거. 갔어. 안 돼. 어? 어, 여기는 답이 없는데 이 코스. 어? 밑에 코인이 있는데? 어, 잠깐만. 일단 아, 코인. 아, 코인 먹고 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일단 여기 먹고. 아, 섯쳤다리. 아! 아! 아! 아! 아! 이비씨 아! 아! 아! 네, 거기서 뭐 해요? 거기 나 재모 재모 받고 있어, 재모. 어! 와! 왔다 왔다 나 왔다 왔다 왔다. 한, 한 번에? 아!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아아~~ 어? 철구 뭐? 아, 어. 아저씨 철구는 말이 없었잖아요 예아베 yeah, 저 톱은 뭐야 또 약간의 봉쇄입니다 약간의 봉쇄 갈수 있잖아요 아직 선풍기를 없애버리자 어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웃음> 어 이거 그럼 아래길도 뚫렸는데? 선풍기 없애면? <웃음> 아, 잠깐만 아어 어, 잠깐만 아아 실수했어 기회 닫... 기회닫 아, 이 나는 왜 여기? 아우, 저 다시 올라가서 정말 갈수 있어. 희망을 버렸어, 난데. 동전까지 먹을 수 있어, 이거. 지금. 합가 능입. 와? 어이, 깜짝이야. 위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어, 위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아씨, 위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오, 야! 미쳤다, 이. 코인까지? 야! 순식간에 일이. 이거 두개 됐네. 아, 응설치해 봐. <웃음> 응설치해 봐. <웃음> 응설치해 봐. <웃음> 응설치해 바로 폭탄이 두 개야. 바로 부술 거예요. 어. 여기 둘 바로? 건데? <웃음> 아, 근데 <웃음> 아, 거기는 아, <웃음> <거>. 의미가 <웃음> 없지 않아? 아, <웃음> 어, 근데 거기 두면 먹을 만한데. 만한 보상. <웃음> 그 만한 <웃음> <근데> 보상이 <웃음> 저걸... 있는 거지. 그렇지? 저거는 좀꿀좀빨자 어, 이렇게 먹을 만의값어치가 있어. 저거꿀좀 빨다 저거는. 하지만 어? 그런 척 하면서 먼저 가는 거지, 그냥. 대박. 이렇게. 와! 와! 안돼 이거는 꿀좀 빨아야 돼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어왜 여기 사라졌죠? <웃음> 로켓. 아, 뭐야 저거 하나도 없었던 거야. 아 일회용이구나. 야. 형. <웃음> 와 <웃음> 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 됐다. 짜. 짜. 파워 더노? 어 잠깐만. 야 저거 못 먹네. <웃음> 야이씨. 야. 비밀번호. 비방 고문 씨. <웃음> <드림의 폭>. 야이씨. <웃음> <와. 희망고문> <웃음> 야이 길게 눌러서 비포기하기. 아니야, 이거 갈수 있어. 자, 타이밍 봐요, 여러분. 지금 보였다, 빈틈. 빈트... 아, <웃음> 와, 진짜 정확하게 맞췄네. 아, 형 타이밍의 다리. 음, 아, 잘 먹었습니다. 누가 동전을 먹으면 위험하니까 여기 같이 넣어야겠다. <웃음> 야, 뭐야? <웃음> 아, 일단 다른 사람 점수 맡기용이었어. <웃음> 내 보물 창고야, 저기. 아우, 야, 나 철구에 스쳤네.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내 정강이 뼈. 아우. 이거 어떻게 가지? 아, 아, 아, 아, 아, 니 와우. 저거는 다 짓지 말이 되냐고. 됐다. 어, 형 1위 할수 있는 저우의 철수야. 철구에 스치지 않게. 툭! 텁! 지금이네. 아, 아. 미쳤구요. 어! 쏘네! 쏘러 가세! 걸쳐버리네, 이. 따람쥐. 야. 막판 아. 이겼네, 막판 이겼어. 어, 이제 꼴치 대항전 가나요? <웃음> <웃음> 연비 누나랑 1대1하게 해주십쇼. 어, 좋은데? 어, 좋다.